you <laughs> 下面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들이 되는 것이었어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항상 잘안 됐거든 대학생이 되면 될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 같아. 주위 사람들 틈에 있을 때 어디 껴야 할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들이 있는 대학로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자꾸 자취방 거리에 머물고 있고 되는거 같다가도 또 안되고 자꾸 머물고 있는거 같으니까 두렵다 많이 그들이랑 이제 안그래도 멀어지는데 더멀어지는거 한테 조언을 해주더라 그들이랑 지내고 싶으면 아예 그들처럼 되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좋은지는 모르겠어 누구는 안 좋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거든? 너무 혼란스러워 한분 그들 중한 명을 걷어 타버리고 싶었어 나한테 말도 안하고 혼란만 주는 게 너무 짜증났거든 나에게 맞는 쪽이 어딘지는 모르겠어 그냥 오두허이서 있을 뿐이야 그래 그래 버리고 그냥 내 갈게 갈 거야 잘 있어라 이씨 나 오랜만에 거기 들렀다. 아직도 유효하단다 내갈길 가는 거 근데 좀 달라진 게 있어 처음에 내 길을 가려고 했던 건내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안 들어서 피하고 싶어서였거든 근데 지금은 그 이유보다는 뭐라 해야 되나 암튼 좀 다른 이유가 생겼어 더이상 이곳에는 새로움이 안 느껴진다는거? 다시 와보니까 몇군데 보수만 했지 더 나아진게 보이진 않더라 좋게 말해서 반갑기는 한데 여기선 더 배울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애 카톡 프사를 본적 있었거든? 걔가 그 과방에 있는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셀카를 찍은 게 있더라고 그거를 프사로 해놨대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좀 이 말을 하고 싶었어 편안하니? 제발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뒤틀려 있다고 느껴졌으면 좋겠다, 야 이미 떠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지만 일어서서 나가 두렵다고? 사실 나도 많이 불안해해 많이 부딪히면서 욕먹으면은 뭐 겁도 나고 그렇거든?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내 길이 넓어지더라고 난 앞으로 그럴 거야 계속 영원히